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전동 3륜차 운전 중 사망 시 계약 후알료의무 후 위반이므로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4단 105508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망인의 통지 의무 발생 및 위반.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경형, 기타형의 이륜 자동차에 해당하고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따라 이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. 그럼에도 망인은 이러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 통지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.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.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위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주기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하나여 통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약관의 주기적 운전은 이례적 운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거시한 각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시장에 가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사실,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해 여러 차례 주행 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전이 이례적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게 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. 이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이 식품 의약품 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기준 규격에 맞는 보행보조 의자차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. 오히려 이 사건 차량은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아니라 장보기를 위한 도로 주행용 전동차로 제작되었다 할 것입니다. 3.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5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 대한 경우 통지의무가 발생하는데 통지의무 불이행에 있어 고의나 중과실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면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, 실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3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4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륜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계약 후 완료 의무 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설령 피고가 망인에게 위 복동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